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습에는 격법, 잡법, 세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격법을 보시겠습니다. 영법! 칼을 밑에서 위로 뽑아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친다. 칼을 왼쪽 어깨에 붙이듯이 하면서 좌측으로 돌며 상대 칼을 받아 흘리고 칼을 우상으로 돌려 좌하로 내려친다.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칼날을 오른쪽으로 돌려 좌하에서 우상으로 쳐올리고, 즉시 오른쪽으로 돌며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면서 우상에서 좌하로 비스듬히 치고 왼쪽 어깨 위로 둘러맨다.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좌상에서 우화로 비스듬히 치고 오른쪽 어깨 위로 둘러맨다. 칼을 머리 위로 크게 들었다가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내려 중평을 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한다. ش غ 역보 역보 <웃음> 잡 오른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날이 위로 가게 하여 앞으로 뽑아 중평을 하고 즉시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어 목을 찌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며 중평을 한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어 배를 깊이 찌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며 중평을 한다.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지 않고 명치 위쪽을 똑바로 찌른다. 칼자루를 왼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오른발이 나가며 상대의 좌측 가슴을 찌른다.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왼발이 나가며 상대의 우측 가슴을 찌른다.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당기며 중평을 한다. 퇴보 굴란하고 납도한다. 아빠 아버 아포... 잡고 세번 칼날이 위로 가게 하여 앞으로 뽑아 오른발을 크고 힘차게 찌르듯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중평을 한다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크게 들어 오른발을 당겨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뱀다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수평으로 좌에서 우로 뱀다. 칼을 돌려 반대로 오른발을 내면서 수평으로 우에서 좌로 뱀다. 칼끝을 좌측 아래로 내려 리 오른발을 약간 앞으로 내면서 좌하에서 우상으로 올려뱀다. 칼끝을 우측 아래로 내리며 동시에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우하에서 좌상으로 올려베고 이어서 칼을 머리 위로 크게 든다.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내려 중평을 한다. 퇴보 곤란하고 납도한다. 렛보